네, 인사드리겠습니다가나나이따나 이따가 되겠나? 이따가 되이따이겠겠습이다가이따요 아, 역시 이따가 아, 알겠어요. 아 지금 일단 이설명자 갑자기 이게 저희가 잠깐 제가, 나가져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제가 잘못 손을 건드렸나 봐요. YY by y y b y y 딱 진짜.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그인해야 할게요. 고마워, 체리야. <웃음> <웃음> 내가 마이너스 손이라고? 어, 내가 말했다.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도. <웃음> 아니 이번에 YYBYY는 다 해외를 다녀오셨잖아요? 아 네. No. <웃음> 어떠셨어요? 아이슬란드 어떠셨어요? 아이슬란드 어땠어요? 안데 어... 별로 안 추웠대요. 아니 안 추웠다고? 내가 갔을 아니, 때보다 번도 갔다 더 추워. 아이가 그, 눈이 그, 아니 하더라고. 근데 그때 우리나라도 진짜 추웠어. 음, 맞아. 네, 맞아. 맞아요. 근데 한국에서도 약간 막 그런 시스로 원피스 입고 다니면 추운 듯이. 그렇죠. 덥다롱. 우리가 옷을 얇게 입고 있어서 그치. 추운 거야. 또 이상한 거고. 그리고 대게 음. 뭐 하는 거야? 그냥 저자 잡차같이. 아, <웃음> 그리고 되게 걱정돼서 <웃음> 그게 좀 생각보다 안추었던거 같아요. 하슬로 님말 음. 듣고 전 진짜 막 양말을 저희가 한 3, 4 0 켤레 진짜 많았어 내가 도와줘. 맞아 스면 양말 진짜 <웃음> 얼마나 열심히 말았어. 나 깜짝 놀랬잖아 아니 그때는 눈이 왜? 안 녹았었거든 너무 추워서 근데 그 그때 눈이 좀 녹았다 그러더라고 그때 맞아. 갔을 때. 홍콩은요? 에? 아 아직 어, 근데 한국 아. 안 나와서. 아. 안 아. 홍콩 삼고 보고 싶다. 아직, 아직 안나왔 아니. 아니 내가 얘기하겠다. 안 돼. 어쨌든. 그 들켜 버렸다 그그그 큰일 났네. 그 언어가 그 그. 홍콩 <웃음> <홍콩은> <웃음> <웃음> 다 아실 거야. <웃음> 저 뭔가 되게 화려한 느낌이었어요 음. 그래서 진짜 저희가 숙소에서 야경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아이 예쁜 걸 비비언니는 혼자 봤구나 <웃음> 언니랑 <웃음> 언니랑 이제 맞습니다. 우리 셋을 받고 나머지는 못 봤잖아 맞아요. 우리 셋을 다 봤잖아 <웃음> 나머지도 가야죠 <웃음> 아, 아니다. <나>. 3분의 1도 <웃음> 봤어요? <웃음> 어, <웃음> 오드하이이랑 <웃음> 여진이만 <웃음> 못봤어 <웃음> <남았어요, 남았어요. 막 웃음> 에효 에효 안녕하세요 임 남진입니다 오, 아니 괜찮아요? 아아 uh <웃음> <심도> <웃음> 예. <웃음> 이제 잘, 단체 인사를 할건데요 네안나오 사람 아안 나와요 아, 키가 작아서, 아유, 키가 작아서. 아유, 저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시영이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지금 제게 뒤로요 키가 너무 커요 지면 남진이 작아주진 아, 저 여기 있네요 여너 이거 <웃음> 다 나왔어? 5, 2, 3, 4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까지 네. 오. 네. 오. 네. 오. 네. 좋아요. 네. 자, 이렇게 저희가 1시간 동안 V LIVE 열심히 해봤는데요 네 시간이 네. 빨리 갔죠? 한시간 넘었을걸요? 1시간 넘었을걸요? 저희 앞으로도 이렇게 깜짝 V LIVE 자주 할거니까 아, 많이 그렇죠. 기대해주세요 응. 잘가나죠 no. 콘서트도 많이, 네, 많이 해주세요, 해주세요. 안녕!